반갑습니다. 초론공인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1년 12월 7일입니다. 어, 대학은 오늘 마지막 이제 수업을 어, 가스종 파티를 하고 다시 또 사무실로 들어왔네요. 어, 오늘은요. 어, 우리가 어, 흔히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때는 어, 상속받을 그 당시부터,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일반주택은 어 이제 비과세 요건이 갖춰져 있는 집이라 하면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하죠. 어 근데 어, 그게 중간에 입주권으로 바뀌었어요. 팔기 전에. 어 그럴 때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에도 어, 계속 그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이 돼서 어,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기 국세청에 이제 어, 질문 예시로 올라와 있는 걸 한번 보면요. 어, 갑은 2005년도에 A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어, 갑이 A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배우자죠. 어, 어른 2006년도에 B 주택을 또 취득을 했어요. 어, 이러다가 이 갑이 이제 어, 2008년도에 별도 세대인 친정 아버지로부터 어, C를 상속을 받았어요. 시 상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요 A를 일단 이 주택이고 이러다 보니까 양도세를 내고 얘를 처분을 했어요. 어근데 이제 한편 요을 배우자가 요 상태에서 팔고 나면 시 상속 주택이 하나가 이제 A한테로 넘어와 있는데 요때 배우자 을이 가지고 있던 요 집이 입주권으로 바뀐 거예요. 관리 처분인가가 나서 입주권이 되었습니다. 어, 이건 세금 내고 팔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놓고 보면 1주택, 어, 요 상속받은 요 집하고 원래는 이제 1주택만 남아 있었었죠. 그러다가 여게 입주권이 된 겁니다. 어, 이럴 때요 어, 비를 처분을 하면 요 입주권을 처분을 하면 앞에 관리 처분 그 2년 이전에 어, 이미 주택 그 비과세 요건을 2년 이상 어, 거주하고 이런 그걸 충족을 했을 경우에 어, 이걸 2006년도에 사서 어, 이게 2014년도에 이제 관처가 나가지고 입주권이 되었어요. 그러면 거의 뭐몇 년을 더 보유한 겁니까? 한 8년을 보유했다. 그죠? 어, 이런 이런 상태에서 어, 관리처분이 났으니 얼른 생각하면 이게 비과세가 될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나와있는 답변은 비과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더 해보면요. 어, A가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대가 A, B가 집이었어요. 이런 사이에 어, 집을 하나를 상속을 받았고 어, 요 A는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B는 어, 입주권이 된 거예요. 뭐, 최종적으로 C 상속주택 플러스 B 입주권 이렇게가 남아 있게 됐을 경우에 이 B를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어리 B 주택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입주권이 된 후에 말이죠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 입주권을 우리가 주택으로 아까 2년 이상 관처전에 요건 갖추면 입주권이 되어도 비과세가 되는 그런 그 규정이 되어 있죠. 또는 1 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상속주택을 없는 걸로 보고 비과세를 해주느냐 이거를 질문을 해놨습니다. 이거에 대한 관련 법령부터 살펴보고 답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에 다음 각호에 어,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데 어, 여기에 이제 1 세대 어, 1 세대가 1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을 하거나 어, 이건 일시적인 주택이죠 이 대체 주택 취득이라는 거는 어, 요거는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일시적 이주택이거나이 말입니다. 어, 이렇거나 상속, 동거복량, 혼인합과 어, 이런거는 집이 두개라도 어, 그 요건만 갖춰지면 이주택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하나가진걸로 봐주잖아요. 어, 이 상속이 아까처럼 집이 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도 어, 처음 상속받을 때는 얘가 원래는 집이었죠. 일반주택이었다가 입주권으로 바뀌었잖아요. 어, 이럴 때 그냥 인정을 해주느냐 이런 질문이니까요 어, 법조문에는 아까 이런 게 이제 나와있고요 어, 그 다음 내려가보면요 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1세대 1주택 범위는 아까처럼 세대 통틀어서 집 하나를 가지고 어, 2년 이상 어, 보유하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집 하나 말고 다른 게 없고 이제 이런 경우를 1세대 1주택이라고 하고 그걸 비과세 요건이 되면 비과세를 해줘 왔죠 어, 그럴 때이 집에 해당되느냐 이 조문들을 이제 해당이 되냐를 바라는 거예요. 주택을 말한다되죠 89조 1항 3호 남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에 대항하여 2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되어있고 155조. 또 한번 보겠습니다. 155조. 어, 여기에 상속받은 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그 1주택의 범위에 넣어주는 특례 원래는 아닌데 1주택으로 봐주는 게 특례겠죠. 어, 거기에 보면 2항에 155조 2항에 상속에 관련된 조항이요. 2항입니다. 상속받은 주택 이래놓고 어, 요거하고그밖에 주택 어, 일반주택이겠죠. 요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 말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어, 그 상속주택이 잠깐 없는 걸로 보고 국내에 한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봐서 어, 1세대 한 집을 봐서 비과세를 적용해준다고 라 되어 있는데 갈로안을 잠깐 한 볼게요. 아까 그 밖의 주택이 일반 주택이었죠. 어, 여기에는 어, 어떻게 지금 갈로안에 들어와 있냐면요. 어,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그러니까 상속될 그때 그 이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 집이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은 입주권에 의해서 사업 시행이 다 끝나고 취득한 신축 주택만 해당된다 되어 있죠. 어쨌거나 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상속 개시될 당시부터 보유하고 있던 그냥 마 집이든지 어 중간에 뭐 예를 들어 입주권이었어요. 입주권이었는데 어, 요게 이제 그 양도할 당시에 주택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 집으로 바뀌어서 집을 팔 경우에만 이게 해당이 된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걸 일반 주택이라 한대요 어쨌거나 집에 신분을 달고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입주권은 권리거든요. 어, 권리는 여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조문에서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음 법제 89조 2항 본문에 따른 조합은 입주권을 한개 소유한 1세대. 1세대가 해당당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4조 1항에 따른 1주택. 그러니까 입주권을 팔때 비과세가 되는 요건은 요딱 1항, 요, 그러니까 17항에, 어, 보면 1호, 2호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이제 조문이 아마 지금 바뀌었을 겁니다. 이게 17이 아니고. 여기에 1호의 양도일 현재, 다른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럼 양도일 현재, 요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하나 딱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 입주권을 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주택을, 샀는데, 요 입주권이 아까 2년 이상 또 거주하고 하는 이 요건을 다 갖춘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어~ 일반 경우는 이제 3년 안에 양도를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 이거 정리를 하면 어~ 지금 아까 여기 이분의 사실관계는 어~ 주택을 가 있다가 아버지로부터 하나 상속을 받았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또 집을 하나 가 있는데 어~ 내가 갖고 있던 집은 세금 내고 팔았고 어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집은 입주권으로 바뀌어서 그 입주권으로 바뀐 걸 어~ 팔때 음, 상속주택특례가 적용이 돼서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론, 답 나와 있는 건요 요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에 따른 상속주택특례는 상속주택 외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아까 요 일반주택에는 그냥 마 집들하고 플러스 입주권이었지만 내가 양도할 당시에 주택으로 바뀐 신축주택으로 바뀐 이런 집들일 경우만 해당이 된다라고 아까 앞에서 짚었죠. 이런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속주택 외에 현재 양도할 당시에 조합은 입주권으로 바뀌어 있는 걸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특례 규정에 적용 대상이 아니며 같은 조 제17항에 따른 조합은 입주권 특례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 낸다라고 되어 있죠. 자이회신이안 보면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속주택 외 조합은 입주권을 양도하는 귀지리의 경우에는 동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되어 있죠.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7항 아까 입주권이 특례가 되는 거요. 거기에는 동안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질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집을 상속받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재개발, 뭐 재건축으로 관리처분이 날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받고 싶으면 관리처분 하기 전에 양도를 하셔야지 만이 상속주택특례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집을 하나 가져있고 그 다음에 상속주택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냥 집이에요. 예를 들어 입주권이 아니고 이 집은 그러면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가 될까요? 상속주택특례가 적용이 되려고 하면 이거는 언제든지 팔아도 나중에 비과세입니다 다른 집이 없다 하면. 근데 상속을 받고 나서 만약에 이게 어 무슨 1주택의 거주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지 않아서 비과세가안 되는 요건이라 하면 5년이 지나고 나면 중과가 되겠죠. 상속을 받고 나면 5년까지만 중과 제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바뀌었는가 모르겠네요. 하도 뭐 자주 바뀌사서 중과 기준은 하여튼 5년 안에 처분을 해야 중과가 안 되는데 어, 비과세를 팔려고 하면 집인 상태로 어, 상속 그, 그 받고 난그 이전부터 갖고 있던 집이든지 아니면 입주권으로 바뀌려고 뭐 구역이 지정이 되고 사업식인가가 났다 그러면 입주권 되면 비과세가 안됩니다 그냥 일반세율로 팔아야 되는데 관리처분 전에 그 입주권을 양도를 하면 뭐 혜택이 돼서 비과세로 처분을 할수 있겠죠 뭐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랫동안 살았던 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관리처분이 나도 어, 재개발 지역에 집이 갑자기 어? 오늘 날짜로 관리처분이 났네? 오늘부터 집을 부수자. 이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살고 있으면 별 변화가 없어요. 그냥 신분만 주택에서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입주권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어, 그래서 뭐 관리처분 나고 나서 이주비 신청하고 나서 어, 뭐몇달 뒤에 이주하세요 하는 이주기간에 어, 그 집을 뭐 팔고 나왔다. 그 그냥 그거는 입주권입니다. 신분이. 그집 하나만 있다 하면 사람이 살았던 걸 증명을 하면 또뭐 비과세 요건으로 처분을 한다지만 상속주택특례 이런 걸할 때는 관리처분인가 고실 기준으로는 입주권이기 때문에 관리처분하기 전에 처분을 하셔야 그건 비과세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 참고하셔야 또몇 억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절세가 되겠죠. 음, 지난주 일요일날 수업하면서 이런 우리가 뭐 어, 질문이 자주 나오는 거라든지 애매한 거라든지 이런 그 국세청이나 국토부에 질이 올라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어, 교수님하고 함께 정리를 하면서 수업을 했던 게 있어요. 어, 그 중에 또 해당되는 분들은 모르고 있다가 세금 날벼락 맞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은 어,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상속받은 집 있으신 분은 입주권을받기 전에 앞에 집을 처분한다. 이거 신경 쓰시면 절세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느새 하루가 또 저물었네요. 지금은 절세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뭐 절세라는 게 1주택으로 무조건 비과세만 하는 게 절세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세금을 내되 최소 세금으로 또 절세를 하면서 개수를 늘려가는 또 그런 투자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또 공부하고 또 정보를 또 수용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퇴근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